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취방이나 월세 전세 생활 때문에 모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전신거울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아크릴 거울이 아닌 진짜 거울 그리고 붙이는 거울인데 왜곡이 없는 짱 좋은 거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평점이 5점 만점에 4.7로 높죠 제품이 거울인데도 상당히 가볍고 붙이기 쉽다는데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품 4장이 한 세트인데 낮장 구매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 네이버 톡톡으로 구매 가능하고 후기를 남기시면 추가 할인으로 500원 포인트 적립할 수 있다는 거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와 붙이는 거울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